세 이큰타로입니다. 너무너무 이쁜 이큰타로 아, 시청자 여러분. <웃음> 어때요? 기분 좋으세요? 이쁘단 어, 말을 들으면 언제나 기분 좋지.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한테 들었냐? 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들었냐? 아니면 내가 어, 그나 혼자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몰랐어. 어, 근데 딱 들으니까 어때요? 크. 그날은 잠못 자는 거다. 암튼 음. 근데 구페한테 들었어. 물론 내가 너무너무 기다리던 구페한테 들었다라고 하면 눈물 나게 좋지만 진짜 이놈은 웬수, 웬수같은 놈한테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입다으라내 네, 이놈 그러고 싶지. 암튼 오늘의 주제예요. 자, 넌 정말 이뻐라는 말을 누구에게 듣게 될까요? 라고 한다면 굴펠까요늪펠까요 카드를 골라주세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음,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아 주제를 갖다가 안 잊어버리려고 아 그거 길지도 않는데 기억을 못하세요 라고 한다면 은 이게 리딩에 딱 신경 쓰게 되면 왜냐면 이 프레임도 되게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요 어, 순간순간 까먹어요 어, 내가 기억력이 그닥 좋지는 않나 봐 응, 아무튼 헐레리오 <웃음> 헐레리오 여기 혹시 헐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 어, 뭐가요? 라고 한다면은, 아니, 그, 런데왜 헤어졌대? 응, 어, 막큰맘 먹고 헤어진 거야? 왜 헤어진 거예요? 어, 난, 일본 카드는 참먹고 싶어. 흠, 여기는 진짜, <웃음> 여러분은 싫겠다. 어, 이쁘단 소리 하면, 어.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왜요? 느낌 맞죠 어, 구패, 구패. 아니면, 구패가 여러분들하고 사귀었을 당시에 이쁘단 말 같다가 밥 먹듯이 했다든지. 근데 솔직히 너무 이, 이쁘단 말이 좋기는 한데, 너무 자주 들으면요. 음, 와닿지 않아, 솔직히. 그것도 어쩌다 한 번씩 들어야지. 아, 진짜. 듣는 맛 나고, 진짜 감칠맛 나고. 내가 그렇게 이쁜가 하고, 거울 한번 보게 되지? 맨날 들어봐. 이게 나 놀리는 거 맞지? 너 지금 나, 어, 너나비꼬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어,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을 기다렸어요? 음. 뭐 자꾸 싸우게 되잖아 어, 근데 여기 아직도 연락해요? 그런 거 같은데 음. 자꾸 싸우게 된다 여기 혹시 제외했어요? 아니면 제외했다 헤어진 거야? 음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사람이 돌아올 수도 있겠고 근데 돌아오는 과정이 너무 완전히 올라가지 않는 스턱 바라보고 있는 것같아 계속 마이너스 나는데 음막 피가 마르는 느낌 어 그렇다 라는 거야 여기는 왜 자꾸 싸우는지 모르겠네 싸우기 싸운다 아니면은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음 방해가 많다라는 뜻도 되고 아니면은 의견 일치가 안 된다라는 거 좁혀지지가 않는다. 그리, 이게 참 그래 이게 이게 일본 카드는요 그리워하면서도 좁혀지지가 않아. 어 둘이 너무 똑같아. 어 근데 미안하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고집이 더심거 아니에요? 음뭐더 아, 뽑아봐야 알겠지만 어 이게 그 사람이 좋게 말하면, 어, 좋게 말하면, 좀, 더디기도 더뎌요. 속이 답답해요. 고구마 100개? 어, 임티에 고구, 고구마 100개 많이 나오잖아. 그러거나, 아니면 기회주의자이거나,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그냥 기회만 보고서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요, 제대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야지 뿌리를 뽑잖아요. 너와 나의 둘 사이에 있어서, 제대로 된걸 갖다가 탁 해야 되는데, 그냥 얼버무리고, 어, 그냥 각, 저기, 뭐야, 그, 뭐야, 그, 겉절이. 어, 겉조리, 어, 그, 김치 담다가, 어, 김장 하다가 마지막에 겉조리 하잖아요. 겉조리 에자 참기름을 왜 넣어? 어, 고춧가루가 덜 들어갔다라는 거지. 어, 양념을 더 하려니까 또뭘 빻고 찍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냥 참기름 설탕 듬뿍 집어넣고 그냥, 어,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야. 그것처럼, 음. 여러분들이 속이 되게 답답했었다. 성향은 좀 비슷한데, 살짝 달라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요, 여자한테 나오는 코인하고요, 남자한테 나오는 코인은 조금 달라. 어, 남자한테 나오는 코인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 좋게 말하면 현실적이고, 그치, 허튼 짓을 안 하지. 어. 어, 되게 좋은 거예요. 허튼 짓안 하는 거. 근데 그게 좋게 발현될 땐 그래요. 어, 나쁘게 발현될 때는 뭐예요? 어, 허튼 짓안 한다는 거. 그치. 어, 허튼 짓안 하려면 어떻게? 기회를 봐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기회를 자꾸 본다라는 거지. 그게 무엇이든. 음, 예를 들어서 너랑 나랑 싸우고 나면은 음, 그냥, 누가 잘못했던지 간에, 일단은 내가 접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그런 사람 은 어떤 사람? 그치, 마음이 넓은 사람. 음. 그냥 접고 들어가고, 일단 내 기분 달래주고, 좀 얘기를 해가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고쳐나가는 게 그게 뭐야? 어, 대인배, 좀 배운 사람. 음.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어. 그냥 이렇게 눈치 보다가 어 이때쯤이면은 가장 적은 힘을 들이고서 가장 좋은 시너지를 내는 그러한 저걸 저기 막 그런 기회를 갖다 포착한다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의견이 조율이 안 되는 거야. 어그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인가 그건 아니지 싶어요. 음, 그러고서 참 음,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많이 줬을 것 같아. 음. 그, 여기는요. 그아 내가 아까 말하다 말지 여자의 코인하고 남자의 코인이 다른 잡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자가 코인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요 나의 어떠한 주관이나 나의 가치관이 제,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어요 어 쇳덩어리가 변하나요? 안 변하지 그리고 나, 어, 남자가 가진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쇳덩어리가 변하나? 안 변하지 그러니까 나쁜 성향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잖아요. 좋은 성향도 안 변하고 나쁜 성향도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옛말에 이런 말이잖아. 사랑 고쳐쓰는 거 아니다고. 음. 그래갖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참 많이 했을 것 같아. 어떤 거짓말? 그치 그그 그치, 나랑 어, 그 저기 나랑 같이 사랑을 나눴던 침대에 다른 음, 여인네를 갖다가 어 저기 막. 뭐, 눕히고 막 그랬다라는 거지. 어우 열받아. 음. 머리채를 뽑고 싶지. 근데 여러분 성격이 그렇게 막 머리채를 뽑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 성격이 막꽉 내지르고 그러지는 않아. 근데 말하는 건참 조리는 있는데요. 어, 말하는 건 조리가 있지. 음. 그렇지만 막 성격이 막와 그때 그때 열받는 것같다다 토해내고 그러진 않아요. 참다 참다 참다 얘기하는 스타일이다라는 거야. 그 참다 참다 얘기하면 뭐야. 어. 완전히 각진, 각, 각이 딱딱딱딱딱 떨어지는 말따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타협도 안 돼요. 근데 솔직히 이게 타협할 일인가? 음. 그래서, 어, 여기는요, 뉴페가 안 보여요, 솔직히. 어. 그냥 억지로 하나 끌어다 놓으면 놀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게 과이 카드의 흐름상 카드의 흐름상 그 억지로 끌어다 놓는 사람은 어구패보다 뉴폐보다는 구패의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근데 이게 솔직히 이쁘단 말이요어 내가 다, 나랑 다시 만나고 싶어서 이쁘다라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그그니까 속해 있는 그룹이 같을 수도 있어요 사내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어떤 뭐 운동 모임이든 아니면은 어떠한그그그 그, 그 뭐죠 뭐 특별 활동 같은 거 있잖아 어, 요즘에 무슨 모임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 모임에 같이 있든지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쁘다 라고 한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쁘게 입고 나가면 어너 이쁘다 이런 거 있잖아 <웃음> 그런 거라는 거야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앞에서 또 내가 뭐막쪼 째려보고 뭐하고 뭐하냐 뭐 이런 거 하면은 자기가 쪼잔해 보일까 봐어 그러니까 자기가 쪼잔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쪼잔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쁘다라고 한다는 거지 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와서라고 보기는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 알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요. 좋아서 좋아서 너 이쁘다 그러는 건 아니지 싶어요. 어, 그냥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나쁜 놈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요. 주변을 갖다가 좀 많이 의식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쁘다라고 해놓고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쁘긴 이쁜 것 같아. 음, 이쁘고 어... 어쩌면은... 어쩌면은... 응? 음? 누패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게 반드시 이게 나하고 연인이 된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 어쩌면은 구패하고 누패하고 여러분이 같은 모임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어, 아니면 다다 다 같이 회사 생활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여간 뭔가 겹친다 장소가 겹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쩌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어, 새롭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것이 꼭 연애로 발전한다라고는 보기는 어려워 그냥 그 어쩐 그 싫은 감정이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호감 어, 호감이나, 뭐, 그 정도지, 이게 연애로 발전한다라고 보기는 살짝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쁘단 소리는 듣기는 들어요. 무슨, 어, 떤 거? 그냥, 그, 라비 같은 거지. 어, 그걸 뭐라 그러지? 그, 뭐지? 사람들한테, 아 어,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난다. 어, 그, 대접하는 그런 멘트 있잖아요. 그런 멘트다라는 거예요. 어, 미안해요. <웃음> 어, 정말 미안해요. 어, 그리고, 그런 모임 장소 같은데 가가지고, 구패하고 좀눈 흘기고 조금, 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 막, 막 진짜 거기서 뭐, 왁짝지컬라고 싸운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냥 좀 그, 그 안좋은 분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짜증나지 않을까 여러분들 좀 짜증나는 거 같아 이쁘다는 소리도 참... 야, 네가 나한테 이... 어, 좀 어이가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다가오는 거 같아 근데 아무튼 이쁘다는 소리는 듣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기분은 좀 들어올 거 같지 음. 그래서 어, 이쁘단 소리를 일단은 구패한테 들을 것 같다. 그렇지만 그거는 무슨 소리다 미안합니다 입에 발린 소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어쩔 수 없잖아. 여러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거기서 뭐 째려보고 뭐 거기서 싸울 순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모임을 가잖아요. 그러면 어 오늘 오늘 밤 주인공은 어, 여러분들이라는 라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한테 진짜 남자답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기는 하겠어. 근데 여, 이 카드에서는요. 그게 연애로 발전한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도 그 사람이 그렇게 싫다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어 싫다라고 보긴 그렇고 그렇지만 관심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 왜 관심이 없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짜증나기 때문에 아 진짜 내가 아, 누구한테 이쁘단 소리를 들어도 어, 아름답다 이쁘다 이런 소리를 들어도 기분은 안 나지 않겠나 라는 거예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음, 미안해요 아 내가 솔직히 좋은 말을 갖다 해주고 싶은데 뭐 카드 를더 뽑을까 근데 여기 좀 끝났는 끝난, 끝난 느낌이 들어가지고 막 진짜 에휴. 뭔가, 뉴패입니다! 축하드려! 이러고 싶은데, 어, 정말 미안해요. 음, 근데 다가온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암튼, 음, 그게 연애로 갈지 안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아. 왜냐면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여기서 그렇게 연애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음, 그래서 그래요. 정말 미안해. 정말. 나도 진짜 이런 주제 하는 거 진짜 식은땀 난다. 암튼! 자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해서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정말 이... 라는 말을 누구에게 듣게 될까요? 코페한테 들을까요? 뉴페한테 들을까요? 어디 한번 모아보아요?라고 한다면은 홀 왜요?라고 한다면은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네. <웃음> 뭐가요?라고는 누난 너무 예뻐 어, 연하가 이쁘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솔직히 음, 남잘지, 저기, 막, 구페일지루펠일지는 모르겠지만, 어, 듣, 어, 일곱 장이 뽑혔어. 헐, 어, 이걸 어떡하지? 어, 아무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아니면, 그냥, 어, 여러분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호감이,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음, 여러분한테 너무 이쁘다, 이걸 어디다 놔야 되지? 7장이 뽑혀갖고,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연화의 확률이 조금 높거나, 아니면 연화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어, 그냥, 여러분을 갖다가, 살짝 어좀 지켜봤다 어 살짝 살짝 지켜본 사람 그 살짝 지켜본 게 뭐냐면 오래도록 여러분한테 마음을 갖다가 품은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연화가 아니라면 그래도 최근에 여러분들을 갖다가 보게 돼서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지 왜냐면은 이게 기간도 얘기할 수도 있다 어 저기 막. 그, 나이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기간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 그, 최근에 누군가에게, 어, 여러분들이 노출이 된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저기, 막, 이쁘단 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반드시, 그게 반드시, 음, 연이, 그, 뭐지, 어떠한 애정이나 그, 관심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그냥 좋은 느낌이 있어서, 어, 그, 원래 연, 연애 같은 거나 사랑의 감정은 그런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어, 그럴 수도 있지. 고아뭐 진짜 첫눈에 빠지직 빠지직 무슨 전기가 흘러가지고 그러란 법은 없잖아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연하인 냄새가 확확 나는데 어, 연하인 냄새가 나고 여러분들 연하 싫어요? 어, 여러분들 연하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 어,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은. 음... 뭐 저기 막연아한테서는뭐 남자의 향기를 느낄 수없을 수도 있고 그러고 나 저는 그다 그 저기 막연아는요 내키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허허 빨리 다가오는데 음 가, 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다가오는데 연하가 근데 만약에 연하가 아니라면 그냥 이게 진짜 교과서 멘트인데, 나이가 많아도 생각이 어린 사람, 아니면 생각이 젊다라고 하자. 어, 그, 마음이 늙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이는 좀 있다 하더라도, 생각이 어리거나, 아니, 아니면, 나이는 내 또래인데, 어, 아, 아, 그, 최근에, 얼마 안, 얼마 전에 본 사람인데, 나한테 어떠한 관심을 느끼고, 좀 빠른 속도로 다가오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어 그런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은요 어, 연애세포의 부활이라 글쎄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딱히 음, 외롭고 쓸쓸하고 뭐 그런 것은 없지는 않아요 약간 서, 허전한 마음 그런 건 없지는 않고 지금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어디 나가서 놀아도 인기 짱먹는 것 같은데 어쩌면 은 클럽이나 여러분 클러, 클럽 하나? 어. 물론 나이가 어리면 클럽은 가겠지. 아니면은 클럽 같은 곳, 아니면 노래방인데도 조금 클럽 같은 분위기가 나는 곳, 뭐 그런 곳에서 만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안 좋아하기보다는 어 조금 여러분은 좀 철벽을 치지 않겠는가. 음. 솔직히 연화 좋지 않나요? 요즘에 그 대세 아니에요, 연상 연하? 어, 왜 그런,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내가 감, 내가 소화해 내기는, 나하고 조금 다르지 않겠는가. 어, 뭐가 다르냐, 좀 패션 감각도 있어요, 그 친구는. 패션 감각도 있으면서, 어, 로맨틱? 어, 로맨틱이라고 보면 로맨틱이고, 너무 통, 통통 튄다, 어, 통통 통통 튀는, 어,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을 갖다가 조금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뭐 그런 거 있잖아. 누나, 누나 눈왜 그래? 그때 뭐 왜? 그러면 누나 눈 속에 내가 있네? 언제 나를 거기다 집어넣었어? 막 이런 문어, 당황스럽잖아. 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을 갖다가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가지고 좀 생각이 많아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은 그런 거 같아요. 음, 여러분들이 연화를 갖다가 안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요. 혹시 여러분한테 이렇게 연화만 꼬이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세련, 여기 카드상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세련됐다라고 나오거든. 여러분도 약간 4차원 기질이 없지는 않아요. 어, 없지는 않데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뭐 근데 나름대로 이게 카드상 내가 교과서대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패션 감각도 있고 옷 입는거나 이런 것들이 어, 조금 음, 남들에 비해서 아름답지 않겠는가 탁다 텐다란 탁, 말이야. 그래서 그 친구가 여러분한테 아름답다 그러겠어. 여기는 뉴페이 확률이 어, 조금 높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뉴페 류페, 연하의 뉴페가 여러분들한테 어, 다가올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솔직히 어, 좀그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이쁘단 말을 들어도 막 좋아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고민이 되는 게 아닌가?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은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라고 한다면 좀 가볍잖아. 어꼭 반드시 연하라가 아니어도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여러분들은 아 처음에도 그랬죠 남자의 향기가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한테서는 남자의 향기가 안 난다라는 거죠. 음 근데 다가오기는 하는데 그냥 어뭐 이렇게 심각하게 뭐 알아보고 그런 건좀어좀 어. 좀 어.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응. 왜냐 라고 한다면 음, 음, 여러분들이 멋있고 있어 보이기 때문에 어, 달콤한 말로 여러분들을 갖다가 홀릴 수도 있겠다 어, 홀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음, 음, 저기 뭐좀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잘하는 거야. 여기는 왜 이래? 어, 왜요? 라고 하면은, 혹시, 구패가 연하예요 아니면, 그, 구패 생각에 누군가가 다가와도 여러분들이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없는 걸 수도 있고, 응, 음, 누구한테 이쁘단 소리 들어도 여러분들은요, 자꾸 구패가 생각나는 것 같은데?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다가오는 사람이 6패일 수도 있고 9패일 수도 있는데 헐 이게 뭐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9패 생각이 더한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9패를 기다려요. 멀리 떠난 그대. 음. 그런 것 같은데 뭐 다야 그러겠습니까? 음, 많은 지금 뉴페가 와도 이게 뉴펜지국펜지는 모르겠지만 음,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그 뉴페가 오는데도 여러분들은 그 과거의 그 사람 여러분들을 버리고 갔던 그 사람 뭘 갖다가 잊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 사람과 있었던 그 시간들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음, 과거의 기억에 묻혀서 누군가가 다가와도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게 어, 이 사람을 갖다가 조심해야 되는 건줄 알았는데 여기 뒤에 나오는 카드를 보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여러분의 상처인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다가오는 사람은 연하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 사람을 갖다가 밀어내는, 사, 밀어내는 이유가 구패에 대한 기억. 어. 근데 그 사람은 그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몰라주잖아요. 어, 몰라주거나 알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외면하거나 그래서 그 사람 기억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귈 수 없는 게아닐까래서 머리가 복잡해요 다가오는데 어, 과거의 연인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데 하나는 다가오고 하, 누군가는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과거의 기억에서 묶여갖고 움직이질 못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글쎄 그 저기 막 이거는 제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그거부터 봐야 되는데. 음, 이걸 알려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 이거는요. 호호 참 어디 봅시다. 음. 체외 가능성, 체외 가능성, 체외 가능성. 체외 가능성, 체외. 체외 가능성. 제외 가능성, 제외 가능성, 제외 가능성. 제외는 힘들 것 같은데?음, 제외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기억에서 놓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누가 여러분한테 이쁘단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귀에 안 들어올 것 같아.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은요, 너무 외롭고 외롭고 쓸쓸해요.어, 근데 그 전남친은 전남친 혹은 전 여친이겠지? 아 말하는 거 하나는 진짜 끝내준다. 어, 여러분들을 갖다가 막 홀리는 말을 갖다가, 그쵸. 어, 여러분들을 막 정신을 갖다가 혼미케 만드는 인연이었다라는 거야. 말 하나는 진짜 잘한다라고 싶어요. 음, 근데 뭐 어쩌고서,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암튼 이쁘단 소린 짓네? 누구한테? 어, 누나 너무 예뻐. 음,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요? 어 글쎄, 재회는 당분간 조금 힘들어 보이니까 그래도 뭐그뭐 그뭐 심각한 관계로 뭐 발전하기보다 그래도 가볍게 누나 동생하는 인연으로는 나쁘지 않지 않나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 수도 있지. 무조건 싫다라고 하기, 어, 하기 전에. 근데 어떤 사, 어떤 분들 그럴 거예요. 연하도 적당히 연화여야지요. 라고 하는, 어,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뭐 어때? 요즘 같은 세상에, 백지 시대에. 응. 음. 내가 80이면 걘 70이요. 어, 둘다 할머니, 할아버지요. 그게 뭐. 뭐 어때서. 지금이야 차이나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결혼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결혼하고 싶은 거 같은데. 어 그래서 연화가 오는 게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못 마땅할 수도 있고 근데 좀연화가 조금 빨리 빨리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좀 적극적으로 자꾸 누나 어쩌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어 아무튼 고민이 많으시겠다. 그래도 그냥 옆에 둬봐요어 혹시 알아 인연일지? 어, 사람 일은 노바디 노 아무도 몰라요. 음그 저기 막그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친하게, 왜냐면그 친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울 수도 있어요. 어, 깨발랄하고 어, 나름 여러분의 감정을 갖다가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아이가 어려도 그러니까 조금 그냥 곁에다 두고 어, 그냥 누나 동생한명 지나면 되지. 아니면 오빠 동생 해도 되고. 암튼내 네, 이번 카드 어, 저기 막넌 너무 예뻐라는 소리를 그쵸 누나 내 여자니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뉴페입니다 2번 <웃음>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게요. 구패 아, 확률은 없나요? 라고 하면, 글쎄, 여기 데스 카드가 나왔는데, 아까 딱한장 뽑았는데, 데스 나오니까 더 이상 안 뽑았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음, 여러분이 부질없다는 걸 갖다가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음, 근데도 기다려지는 걸 어떡하겠냐라는 거지. 근데, 아예 없나요? 100%, 어, 100%인가요? 라고 한다면은, 세상에 100%는 없지 않겠어요?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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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팰까요? 뉴팰까요? 라고 한다면, 어디 보아보아요? 음.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어 저기, 막, 뭐 그, 마음의 어떤 평정심을 갖기 위해서, 어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음. 이게 불쑥 불쑥 어 불쑥 불쑥 있을만하면 음 있을만하면 이게 뭘까요? 참 나도 참이 아, 카드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나오지? 어 진짜 이 카드는요 너무 너무 그 두서가 없이 나왔어요. 어 이렇게 뽑히기도 힘들어. 이렇게 뽑히면요 나도 행설 수설하게 돼.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이게 어쩌면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현재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음 여기는요. 어, 여러분한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어, 있을 수도 있겠다. 음 이쁘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거죠 어. 근데 그게 누구냐 라고 한다면은 카드 상에서는 음. 아뉴페일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뉴페일 어. 확률이 조금 더 높다 몇 대면 현재까지는 7대3 음. 이것 때문에 어. 이게 3이 들어간 거야 이게 9패일 수도 있거든요 어. 근데 어 저기 막 요거 요거는 뉴페를 가리키고 있고 음. 여러분들의 어디 봅시다 아하. 여러분 아니 하기사 나도 이해를 해 나도 솔직히 음. 상처 굉장히 지금은요 내가 어떠한 상처에서 다 벗어났는데. 상처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어하고 저도 타로 내가 매일같이 뽑았어요. 아침에도, 아침에도 뽑고 점심에도 뽑고 근데 희한하게 카드는 다 다르게 나오는데 흘러가는 건다 비슷한 거니까 그날그날 그날 내 기분에 따라서 바뀌기는 바뀌어도 그러니까 지, 집이라는 어떠한 만약에 집이 있어요. 어, 집이 있어 집이 있으면은 그 집은 그대로 있고 집의 겉에 색깔만 자꾸자꾸 자꾸 변한다 그래, 그래야 되나? 기본적인 토대는 그 가만히 있고 집의 어떠한 그 색깔이나 뭐 그런 것만 변한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을 이해해. 아 음. 어, 진짜 미친 내가 내가 이래, 내가 미쳤나 싶을 정도로 타로 카드를 본 적이 있어요. 어. 그 저기 막 밥 먹다가 말고도 카드, 카드 보고 앉아있어. <웃음> 그럼 똑같아. 결론은 똑같아. <웃음> 자, 여기는 이 상처가 너무 많아. 음. 근데, 근데... 마음이 남아있어요. 어, 마음이 남아있어. 마음이 남아있는데 또 이게 또 이게 뭘까? 음. 복잡하다. 아, 어. 그러, 그러, 저기, 말 뭐, 머피의 법칙이라 그러죠? 어. 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조, 너,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있기는 있네 보니까 어. 누군데요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 아니 어,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음... 여러분의 지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땡기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어, 자꾸, 열, 여기 자꾸 연락 오는데? 연락 와요? 여러분한테 자꾸, 자꾸 사인 보냈는데, 이쁘다고? 음. 너 이쁘다고 자꾸 사인 보내는데 여러분들이 별로 그닥 어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산처 속에서 해어그 어, 저기 막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봐요 자유롭지 못하고 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그래야 되나 어, 믿음이 없고 왜 믿음이 없냐 라고 한다면은 이게 운명인지 뭐인지 뭐, 뭐 저기 막 운, 뭐 사, 운명의 장난인지 어 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자꾸 연적에 등장하는 게 아닌가 어, 자꾸 연적이 있어요 어, 이런 사람 있어 음, 이런 사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꾸 뺏긴다던가 아니면 어, 아니면, 잘, 잘 지내고 있는데, 어디서 갑툭튀 해가지고, 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상처를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어,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왜요? 라고 한다면, 이거, 이, 야, 진짜, 아, 진짜 말 더듬게 만드네. <웃음> 진짜 어떡하죠. 이번에도 그럴 것 같은데? 음. 구패가 아니다라고 구패가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어, 국패도 이렇게 해서 헤어진 것 같은데 어, 뉴패도 또 이렇게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런 사람이 있어. 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뭐그 인물이 뭐 못생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이게, 이게 팔자상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자꾸 내가 부족한 것도 없고 어, 아, 나한테 아무 이상도 없고 그런데 이게 팔자라는 게그 옛말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도간에 숨어도 팔자는 피해가지 못한다라고. 음. 그고 자꾸 삼각관계에 놓인다라는 거예요. 어, 자꾸 여러분들의 사랑에 장애물이 막아낀다라는 거야. 와 이러기도 힘든데. 음. 그래서 멀쩡한 사람을 사겨도 멀쩡한 사람을 사겨도 좀 지내다가 어, 어느 정도 사랑이 무르익잖아요 사랑이 무르익으면 어 이상하게 또 삼각관계 어, 양다리 어, 양다리가 되고 자꾸 그런 사람만 걸려 희한하게 어,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거지 어. 여러분도 주변에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음. 여, 여러분들은 남자가 끊이지 않아 그런데 이게 그게 문제라는 거야 끊이지 않으면 뭐 하냐라는 거지. 어, 여러분 이쁘다는 소리 많이 듣잖아. 어, 뭐, 저기, 뭐, 남자들 사이에서 뭐 둘러싸여 있는데, 뭐. 음. 근데 희한하게 내 남자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은 사랑의 경쟁자가 자꾸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그냥 시기 질투지, 뭐. 어, 왜, 그거 있잖아요. 남이, 그 뭐지? 남이 손에 든 떡이 더커 보인다? 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 이거 어떻 하면 좋아? 말도 듣게 되네. 음 이번에 들어오는 사람도 어, 뉴펠 확률이 높아요. 어, 구펠 수도 있지만 뉴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야. 어. 근데 이 사람도 아 어쩌면 그런 것 같다. 어 여러분들이 조금 상대방을 상대방한테 좀잘 맞춰주지 않나? 어, 잘 맞춰 주고 배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착해요 보면은 인내심도 있고 좀그 뭐지? 그그 그, 그걸 갖다 뭐라 그러지? 무던한 아, 맞아. 무던한 무던한 사람이야, 이 3번 카드는. 만약에 결혼하셨 결혼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은요. 그 부군 부군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어, 마, 남자가 뽑을 수도 있으니까 배우자가 바람을 갖다 무지 폈을 것 같아. 음, 여러분들이 속이 많이 상했지 않았나. 근데 이번에 뉴패가 또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팔자에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솔직히 그런 것 같아. 또 누군가를 사귀어서 또 누군가 또한테 뺏기는 뺏기는이 그냥 여러분들은 어. 누군가를 사귀는 것에 있어서 조금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두려움도 있고. 근데 이것도 운명인가 싶어요. 어, 누군가가 또 나타나, 이게, 어째 오... 여기서, 여기서부터 뽑을게요.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가, 뭐 버잘 나가다가. 음. 어디 보아보아요. 이게, 아니, 이게 막가 꼈나? 왜 이래? 헐, 참. 그 떠오른 것 같은데, 음. 누군가가 다가 웃긴 다가오는데, 여러 희한하게 바람둥이만 꼬이는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이 착하다. 음. 여러분들이 착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썸 타고 막... 하고 저기 뭐또 여자도요 막 어떻게 보면 자기것 챙기고 못되고 어, 그러면서 또 내가 선심 쓰는 척 하면서 밖에 밀당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밀당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착하기만 해 하염없이 어, 하염없이 착하다 묻어나고 성격 자체도 묻어나고 많이 상대방을 갖다가 많이 이해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 그것때문에 상그그 이게 이거 어떡하면 좋지 나 진짜 이런말 하기 싫은다 나쁜 남자만 꼬이지 않아요 어, 바람둥이 아니면 성격 까칠한 사람 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이번에도 어쩔 수는 없네 음 팔짱갑다 어, 이게 그럼 언제쯤 괜찮아질까요라고 한다면은 이게 운에서 이렇게 들어와 운에서 들어와 가지고 자꾸 뺏기는 건지 아니면 팔자에 찍혀 있는 건지 그거는 봐야 돼요. 어. 근데 팔자에는 아닌데 팔자에는 아닌데 운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시간이 지나면은요. 내그 자기 원래 팔자대로 가거든. 어 근데 팔자에 찍혀 있는 거면은요 운에서 그 팔자를 갖다가 조금 그 뭐지 그 비껴가는 그 이런 인연을 갖다가 딱 만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운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원래 팔자대로 돌아간다라는 거야 음 그래서 이거는 이, 이 지금 이3번 카드 뽑으신 분은 주변에 잘 보는 사람 있으면은요, 한번 찾아가서 자기 팔자를 갖다가 한번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혼자 살 수는 없잖아. 근데 매번 이렇게 되니까, 매번, 어 매번 이상하게 사랑의 경쟁자가 생겨요. 내가 멀쩡, 갑자기, 갑자기, 잘,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저기, 뭐 그, 여기는요, 본인보다 좀 나이 차이가 지지 않나요? 어 그럴 수도 있겠다.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성격이 다 떠받들어 줘야 되는 사람만 만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케어를 좀 잘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만 꼬이는 거지. 암튼 3번 카드는요. 뉴페는 맞기는 맞아요. 뉴페일 확률이 8, 구페일 확률이 2. 어, 요거 때문에. 그러, 그리고 요것 때문에 나는 거의 다 뉴페라고 보는데 근데 주변에 남자는 많다라고 봐요. 꼭이 사람 아니다 하, 할지라도 남자는 계속 들어와. 문제는 계속 연적이 생겨서 문제지. 음, 암튼 뉴페입니다. 아니 뉴페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안 즐겁기는 처음이네. <웃음> 네, 안 즐거워요 내가. 음. 저희 3번 카드 리딩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넌 너무 이뻐라는 말을 누구한테 듣게 될까요? 구필까요? 두필까요?라고 한다면은 응. 골치 아프다. 아 지금도 짜증이 나고요. 아 지금도 아주 그냥 우울 통이 터질 것 같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어. 솔직히 여기는 그런 것 같아. 그냥 나를 갖다 가만히 내버려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타로카드는 그런 것 같아 답답해서 보는 것 같아요 답답해서 어, 어, 저기 막 그럴 때 있지 답답하니까 그냥 넋놓고 보는 것 같아 아, 하면서 한숨 쉬어가면서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 이놈의 새끼들이 다내 등골만 빼먹고 가시유 라고 하는 것 같아 나는 이제요 어. 그냥 이렇게 점이나 보러 다니고 내 인생 살고 어, 그냥 내 인생 편하게 살고 싶어요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어디 봅시다. 그런 어유 이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주변에서 누가 어, 있는 것 같아 이쁘다고 어,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은 아 어, 짜증 난다 이걸 어떻게 해야 좋나라는 거예요. 근데 난 솔직히 그냥 여러분들은 당분간은 그냥 혼자 자유롭게 있었으면 좋겠어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이 어. 여기는 누가 들어와요 음. 누가 들어오냐 라고 한다면 글쎄 음. 뽑아봐야지 누군지 그게 구팬지 유팬지 근데 여러분 지금 아, 여러분 지금 거식이 뭐식이냐 누구를 갖다가 사귀고 자시고 할 정신없는 거 아니에요 음 아직, 여러분 주변에 일들이, 일들이 해결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뭐속 시끄럽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여행이나 훅 떠나고 싶은데, 지금 이쁘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올까 모르겠어. 어, 여러분요, 그냥 다 때려치고, 훅쩍 어디, 그러니까 떠나가지고, 그러고 싶은데, 어, 음, 누군가가 이쁘다고 해줄 사람이 있기는 있네. 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 그 사람 괜찮은지 한번 알아봐요. 어, 괜찮으면 그냥 여 같이 여행 가자 그래. <웃음> 아뭐 아 여행 가는 거야 뭐 어때 어차피 너도 싱글 나도 싱글이면 사귀다가 막 괜찮으면 여행 가도 되면 되지. 어 선생님 무섭게 왜요라고 한다면. 응. 지금 여러분들 화려한 싱글인 건 맞긴 맞아. 화려한 싱글인 건 맞긴 맞는데 누군가가 어, 다가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 맞는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기회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왜왜 왜 다가오지 않냐라고 하면 은 여러분 얼굴에 써 있는 것 같아요. 어, 나 지금 속시끄러움이라고 또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음. 그래가지고 안 다가오는 것 같아. 다, 다가와 봤자, 뭐, 여러분들이 반응 자체가 시큰둥한 거 아닐까? 음, 그럴 수 있겠다, 라고 봐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 다가오는 사람, 그 여러분은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여러분한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만 주고 간게 아닐까? 음, 그, 저기, 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 내가 지금 누구를 갖다가 어, 사귀고 자, 자시고 할 여건이 안 된다라는 거지 어, 그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고 어, 금전적으로도 조금 쪼들리고 음, 그런 게 아닌가 음. 근데 여러분이 이 카드상에 보면 되게 이쁘다라고 나와요. 진짜 이쁜지는 모르겠지만, 카드상엔 그래. 근데 이, 이쁠 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남자가 여러분을 갖다가 한번 찍으면, 어, 막, 넘어올 때까지 막 들이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가 아픈 거 아닌가? 하도 들이대가지고? 음. 근데 정장 내게 되면은 막 여러분, 이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 왜? 왜냐면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이야 캐릭터가 너무 쎄 어, 처음에는 좀 조심조심스럽게 하다가 정말 내 것이 됐다라고 싶으면 지 맘대로 하려라고 든다라는 거지 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음 그냥 혼자 있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여러분도 기대고 싶고 남들 보란 듯이 진짜 옆에다가 내 연인 딱 하고, 응, 응, 내 까리야 아니면 내 남친이야 <웃음> 그러고 싶은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뜻대로 되지 않아 어. 근데 누가 있기는 있어요 누군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어 어. 여러분하고 바운드리가 겹치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이거 왜 이럴까 어. 근데 이 사람은요 만약에 여러분들 상태가 지금 여러분들 환경이 좋은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요 은이 사람은 그냥 걸러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왜 그렇냐 라고 한다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딱 보면은 막 약속도 잘 지킬 것 같고 어. 좀 소극적인 듯 한데 또 어떨 때 보면 되게 과감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말을 갖다가 좀 청산유수로 한다라는 거예요. 어, 청산유수로 하는데 좀 조심해야겠다 라는 거지. 어, 말을 청산유수로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실성이 있냐라고 보기는 에 살짝 애매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소드들이 안 나왔다라고 그러면은 어, 소드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사겨보라 그러고 싶은데 소드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것도 나인소드가 두 장씩 나왔다라는 거야. 음, 그러면은 과거에도 이랬는데 앞으로 너, 너 너무 예뻐라고 하는 그 사람도 여러분한테 비수를 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왜 그러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이 개면운에는요. 잘그잘 되면 아주 좋은데 안 되면은 정말 안 되는 운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음, 이게 사주에 따라서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음, 내 사주가 어 그닥 좋지 않다라고 보면은요. 이사주야이 사주래. 이 카드 이 흐름상 봤을 적에 여러분들 사주에 개 어, 어쩌면은 그, 원진이나, 어떠한, 그 뭐지, 그, 상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일들이, 그, 여러분 사주 자체에 관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관제가 무엇이냐라, 고 관제 나쁜 거 아닌가요? 옥에 갇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다 관제예요. 어, 그뭐 그, 그, 그, 그, 문서가 꼬인다던가 인간관계가 꼬인다던가 남자 문제가 꼬인다던가 여자 문제가 꼬인다던가 그게 다 관제야 근데 솔직히 그 사람 그 사주에 관제 하나 없는 사람은 없는데 특히 심한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올해가 도화의 해니까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는 언제 연애해요? 라고 한다면은 음, 그래도 지금은 아니지 않겠는가? 어, 올, 올, 가을쯤을 한번 좀 노려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웃음> 뭘 노려야 하겠지만 일단은 여행을 떠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조금 휴식이 필요한 게 아닌가? 뭐 어떤 휴식, 마음의 휴식. 어, 뭐 저기 뭐 형편이 만약 에 여유가 안 된다라고 하면 드라이브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뭐 드라이브, 뭐 기차 여행 같은 거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어, 적은 돈으로 할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한 번. 환경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어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운이도 바뀌기도 해. 음, 내 주거지를 살짝 벗어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휴가 휴가 같은 거 있고 여름에 뭐 휴가 쓰고 막 이런 이런 일 있어요? 만약에 휴가 쓸일 있으면은 그냥 며칠 이렇게 여행 갔다 다녀와서 내 운을 갖다가 한 번은 살짝 끊어줄 필요가 있어 이런 이, 이런 이런 운들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요 없어진다라는 거지 그러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되네 방에 가구 같은 것도 갖다 배치도 바꿔보고 그래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방에 가구나 이런 걸 갖다 배치를 싹 바꾸면은 운이 한번 이렇게 돌리거든 우리가 환기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환기를 시킨다라는 걸고 안 쓰고 지저분한 신반들도 다 버리라라는 거야. 어. 왜 그걸 버리라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다 귀신들 갖다가 끌어들여 관제가 많은 사람들은요 귀신의 장난이거든. 어. 그러기 때문에 안 쓰는 뭐 물건들 오래된 물건들 같은 거다 갖다 버리라라는 거예요. 어. 그래 그런 것들이 다내 운을 막는다라는 거야. 어. 그렇게 하고 좀 어. 저기 막 머리를 같, 머리를 갖다가 길게 기르지 말아라. 왜 길게 기르지 말아라라면 머리는 머리카락은 그냥 목의 성질이에요. 목의 성질이기 때문에 관을 극한다라고 봐요. 여자 왜냐면은 그 사주 그 저기 막에 따라서 목이 어 저기 막그 목이 남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금이 남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그걸 갖다 모를 시에는 여자한테 남자는 목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화 뭐 나, 그러니까 나무 어, 모르, 명리학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나무 아니면은 불 이거 는 남자예요 여자 여자한테는 그리고 남자한테는 금기하고 수기가 여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목 머리가 너무 너 너무, 너무 치렁치렁하게 기르면은요 오히려 이게 여자한테는 또저 저기 막 관을 극할 수도 있거든요 어 머리를 갖다가 짧고 경쾌하게 해라 그러니까 쇼커트 같은 거 말고 요즘에 똑단발 같은 것도 예쁘고 그러니까 그 조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 아, 연애의 운을 갖다가 높일 필요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선생님, 저 머리가 짧은데요. 라고 한다면요, 머리가 짧은 사람들은 좀 길러요. 어, 어 조금 기르고, 저는 숱이 너무 많은데요. 라고 하면 수술 좀 쳐요. 어, 만약에 머리를 자르기 싫다 그러면 수술 쳐가지고 조금 머리를 가볍게 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너무 또 과,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어요. 많은 거는 적은 것보다 못하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너무 답답해서 그래. 어이 4번 카드가 너무 답답해 해결책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 운기가 좀 바뀔 수 있어요 머리 저는 긴 머리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좀 수술 치던가 헤어스타일을 좀 변화하던가 집 안에 있는 그 가구 배치를 다시 깨끗하게 하던가 아니면은 진짜 오래된 것들이 묵혀놓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려라 어그 특히 뭐 사기 그릇 같은 거안 쓰는 거 있으면 그런 거다 버려라라는 거예요 음 안 쓰는 거 있으면 그것도 그냥 버리지 말고 망치로 깨서 이렇게 비닐, 비닐봉지에다 비닐 넣어갖고 망치로 딱 깨서 그렇게 갖고 봉지째 싸서 버려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개운이 되기도 해 암튼 4번 카드는 그래요 어 조금 여러분들 후레쉬를 시켜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야네 그래서 어, 여기는 뉴페 맞아요. 뉴페한테 이쁘단 소리 들어요. 하지만 좋은 인연은 아니지 싶어 음 미안해요 나 솔직히 좋은 얘기 많이 해주는 거 나도 기분이 좋거든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어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카드 나온 대로 읽어줘야지 여러분들 주변에 남자는 엄청나게 많아 음 지금 이, 사람, 이 사람들 이사람 보낸다 하더라도 또 들어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음자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